조금은 운동같은 운동을 시작했다. 두부만 먹고 빠진 살은 일반식 한 끼만 먹으면 100% 요요현상이 온다. 근육운동을 해서 기초대사량을 늘려야 한다. 몸은 돼지인데 목은 거북이다. 그냥 유연성 스트레스다. 배에 근육이 너무 많아서 안 접히나 보다. 나의 유산소 운동기구. 특별히 배운 적은 없다. 그냥 본능적으로 친다. 시작은 천천히. 빠르게 백발탄 콤보 주먹을 날리면 나름 숨이 차서 유산소 운동이 될 거다. 싸움이다! 이렇게 몇십분 치면 땀좀 난다 오늘 운동이 끝나면 수분 보충을 한다 맛있는 음식은 살이 찌는 음식이고 맛없는 음식은 살이 안찌는 음식이다 진짜 개맛 없네. 콜라면 그냥 원샷인데. 창고에서 이것도 좋았왔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름을 준비해야지. 준비, 준비해야지. 이번 여름에 물놀이 꼭 가자.